이거 뭐야? 뭐해? 아빠 토마토 어? 어? 이거 어? 어? 토, 토마토 토토? 응 아. 신발 시, 신발 어? 신발? 어? 신발 뭐야? 신발 이거 봐봐. 테리야. 얼룩말? 응? 꽃불쏘? <daughter>? 꽃불쏘? <Maryland> 아 예. 어? 이거 뭐야? 사자? 사자? 얼룩 뭐야? 이거는... 이건 뭐야? 여보세요? 이거 뭐야? 휴대폰. 음. 고구마? 음. 고구마? 음. 어. 어쩌죠. 어. 고구마. 고구. 어. 고구마. 고구. 어. 응. 어 이거 뭐야? 바지. 어? 바지. 어떻게 알았어? <웃음> 바지. 어머 바지를 맞췄어. 어머 어머 어머. 바지 뭐지? 어? 응? 테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. 응? 누구야? 에디. 맞아 에디. 에? 디 오야? 어, 뽀로로? 에디? 응? 꼬꼬? 응? 응? 어, 꼬깨. 뭐 오, 리 뭐, 와게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꼬 힝힝 하잖아. 말. <웃음> 말오귤귤귤 <뀨. 웃음> <뀨. 웃음> <뀨. 웃음> 이거 빵 어? 응. 먹을래? 어. 먹어 앙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왔어 응. <웃음> 일로와, 일로와. 응. 갔다올게 응 안녕하세요 네잘 다녀와 언니 꿈꿨어? 응. 언니가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놀자고 했어? 응니 언니가 있었어? 뭐. 아빠. 언니랑 아빠랑. 응 어, 언니랑 아빠가 테리 보고 싶다고 했어? 언니. 언니가? 뭐요? 안녕. <웃음> 안녕. 뽀로로볼 거예요? 딸기맛. 응? 딸기맛 과자. 딸기맛 과자는 사과가 네. 달콤하지. 응. 응. 맞다. 응. 음 맛있다 그런다 뭐? 카메라 뭐? 응? 뭐? 사과? 짠짠딱짠짠 장태리 아기 할머니 할 아버지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거야 끝에 복 드렸잖아 아그 나중에 드리면 되지 그러면 알았어 하나 둘셋 할머니 태어머니.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뭐냐? 아무다 <웃음> <맑다. 응? 응? 웃음> 이제 친구들아 새해 복 많이 받아. 응너도아왔 해리야 이름 잘 썼다. 그렇지. 응. 엄마. 지 누구지? 누구지? 응 콩순이. 아, 새우를 들고 있나? 새우야? 뭐야? 먹을건데 콩콩이다 이거? 응 엄마 먹자 콩콩이가 뭐 엄마 먹네? 응. 앙 먹네? 테리야? 언니 했다 테리도 언니 하는데 해봐 언니 해봐 언니 언니, 언니. 쿠키는 언제 한다? 어? 언니 태리는피 응? 나머지 <웃음> 안녕 <웃음> 테리가 에디 제일 좋아하는데 어떻게 알고 줬네? 응. 응. 응. 너, 아 너무 멋있네요 자고 있어요 지금. 아 자고 있어요? 아빠 꿈+ 꿈+ 꿈 엄마